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것을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포,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되죠? 그 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스토어,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겁니다. 자 제가 검색 엔진에서 구글 크롬 앱스토어라고 검색을 하면 앱스토어가 나오겠죠? 예. 그럼, 여기에서, 이렇게 불렀나봐요. 별이 없기를. 자, 여기에서, 로그인을 한 다음에, 개발자 대시보드로 가시면, 이런 화면이 뜹니다. 그럼 거기서 로그인을 하셔야죠. 로그인을 해보시면, 예, 요렇게 나오는데,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만든 앱들의 리스트에요. 자, 프리퀀시 오브가 엄청 많죠? 제가 강의를, 강의를 한 다섯 번은 새로 찍었거든요. <웃음> 자, 여기, 어, 자, 여기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 새 항목 추가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. 클릭. 그러면 업로드한 extension or a 업로드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해왔던 이 디렉토리 있죠? 이 디렉토리를 여러분은 압축을 합니다. 압축은 알아서 잘 하실 수 있죠? 이렇게 압축을 한 다음에 이 압축한 파일을 업로드하면 돼요. c h 파일로 가서 자, 이 압축 파일을 선택하고, 업로드. 그리고, 여기 디테일에는, my lovely words. <웃음> 앞으로 알게 될 단어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사랑하자 이런 뜻입니다. 자, 아이콘은 클릭하면, 이제 아이콘은 128 곱하기 128 픽셀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거든요. 아이콘을 자128 곱하기 128 사이즈로 줄이겠습니다. 자 여기 툴로 가서 이미지 사이즈 128자 그리고 저장 했고요그 다음에 방금 제가 리사이징한 이미지가 이거거든요. 요걸 선택 그리고 선택 그리고 업로드. 자, 그리고 스크린샷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고 카테고리는 저는 액티 그 생산성 카테고리로 들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음 언어 한국어. 그다음에 요거를 퍼블리 퍼블릭을 하게 되면 이거 이제 공개가 되는 거고 이제 언리스트 d 를 하게 되면 공개는 공개인데 링크가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. 앱스토어에 올라간다. 앱스토어에 진열되지 않는 거죠. 그리고 프라이빗은 개인적으로 쓰는 겁니다.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프라이빗이고요. 예, 저는 이제 이미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언리스티드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프리퀀시오브라는 이름은 웬만하면 중복되지 않는 걸로 아시죠 <웃음> 각자 자기 이름을 쓰는 걸로. 자, 그다음에 퍼블리시 체인지 오케이. 그럼 이제 업로드가 되죠. 그러면 짜잔! <웃음>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예, 크롬 앱스토어에 올라갔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클릭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만약에 내용이 수정이 되면 어... 여기에서 매니페스트 제이슨에서 이파일의 버전을 올리고 그리고 다시 압축한 다음에 다시 업로드를 하시면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에 사용자들이 설치한 크롬 익스텐션도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보편적이지 않은 코딩이라는 주제의 사례로서 이 자기가 공부하는 것을 어, 확인하는 그거를 이제 먼저 해봤고요. 어떠신가요?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코어는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. 이 세상에 있는 삼나만상이 그렇게 복잡하지만 결국에 원자는 수엘립의 붕탄질, 기억나시나요? 수소, 할륨, 뭐 이런 거몇개안 되잖아요? 그몇개안 되는 것이 어떻게 조합되고 결합되냐에 따라서 이 복잡한 삼나만상이 만들어진다는 놀라운 사실 즉, 본질은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이죠. 하지만 그 본질만으로는 이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이 현실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복잡해지다 보면 어, 결국에는 다시 말해서 보편성을 갖게 되려면 복잡해지게 되는데 그 결과가 복잡한 것이지 핵심적인 것,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것 자체는 아주 간단하고 어,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어, 보편적이지 않은 소그 코딩 수업의 사례로서 확장 기능을 만드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